네 안녕하세요. 저는 어,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강건내 역을 맡았던 이현진입니다. 좀안 많이 안 어,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저녁 같이 드실래요에서 간호사 이병진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혁입니다. 어 이제 저녁 같이 드실래요가 곧 어, 종영을 맞이하게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. 어, 너무 좋으신 스태프분들과 좋으신 연기자분들 만나서 너무 즐거웠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아쉬운데 아, 지금 촬영이 다 끝나고 또 이런 날이 왔으면 되게 마음이 좀 이런 작품은 되게 저한테도 큰 변신이 될 수도 있어 와닿는 역할이었고 너무 좋은 스태프들 아... 만나서 연기했습니다 난 항상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니까 우리 아쉬운 마음 열심히 잘 해서 끝내 보려고 합니다. 네. 저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저녁 같이 드실뢰에 출연한 모든 연기자분들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연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화렌 시에 노력해서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.